일단 앰프 박스 미니에 뒤에 썬더볼트 반드시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전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지금 오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LED 불이 들어와 있지 않죠 근데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네,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전원 인가가 된 겁니다 네,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인가가 되면 지금 아래 네, 연결되면 새 썬더볼트 장치가 부착되었다라고 네, 안내문구가 뜹니다. 네, 보이시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드레,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뭐이 문구가 이제 팝업창이 뜨면서 안내문구가 나오는데 예스를 눌러주시고 이제 승인장치에 대한 이앰플박스 미니에 대한 연결장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 세가지가 나오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결하지 않으실 거면 연결하지 않음으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연결할 경우에는 그냥 윈도우 한 번씩만 진입해서 나는 그냥 한 번만 연결하겠다면 한 번만 연결 선택하신 후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다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매번 연결하실 때마다 자동으로 인식 되게끔 하려면 항상 연결로 해놓으시는게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그리고 아래쪽에 이, 보시면은, 이 아이콘 창 모양이 나오는데, 이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 조텍 앰프박스 미니라고 나와 있고, 연결 상태. 네. 지금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자체 연결. 그리고, 부착된. 장치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표시가 돼요. 만약 표시가 안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네. X 표가 뜨고 연결되면 이 V 표시로 승인됐다라는 창이 뜰 겁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중요한데 연결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장 그래픽은 어차피 지금 인텔. 노트북에 연결되어있는 내장 그래픽에 대한 부분인거고 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저희가 지금 이 안에 장착되어있는 1060 3기가라는 모델에 드라이버를 잡아줘야지만 야 정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드라이버를 설치를 올리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다운받냐 자 이제 드라이버 지포스 드라이버를 받으셔야 되는데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네이버에 들어가신 다음에 명문에 약하신 분들은 엔비디아라고 치세요. 그러면 이 사이트 나오시죠 바로 바로가기 눌러서 위에 드라이버 있으시죠? 지포스 드라이버를 받으시면 1060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운영체제. 윈도우 10 이시기 때문에 예그 비트수에 맞게끔 선택하셔야 돼요 보통 64비트 사용하실거예요 아마 그리고 검색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제일 위에 최신 버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저장 이렇게 받았습니다 드라이버 이거를 단순히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이 드라이버 설치는 해보셨죠? 얘 예. 예 누르시고 다시 OK 100% 다 되셨고요 여기서 이제 호환성 검사라고 그래픽에 대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나왔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동의 및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빠른 설치 사용자 정의가 있는데 네, 빠른 설치로 하시면 되고요. 네, 이이 상태에서 설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아, 참 빠르네요. 아, 되셨으면 네, 다시 시작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시작. <웃음> 네, 제가 무엇을 보려고 했냐면 정상적으로 이제 깔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로고 아래쪽 아이콘은 엔비디아 네, 설정이라는 게 이렇게 떴는지 네, 정확히 나오셔야 됩니다. 또 이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장치 관리자 있죠. 이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장치 관리자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엔비디아 지포스 GTX 3060 3기가 떴죠. 정상적으로 인식된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그 GPU 동작. 되고 있다라는 네. 이 창이 뜬거고요통상적으로는이 그러니까 아래쪽 아이콘 네. 연결되고 나서 드라이버 올리시고 됐는지 안되는지 이 보시면 이1060 네. 잡혔다라는게 보여져야지만 사용하실수가 있어요. 끝난겁니다.